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하셨습니다 먼저, 이번 전시회를 준비, 준비하시느라고 선고해 주신 우리 홍현숙, 한서 서효인, 박태장님과 음. 우리 그 김주룡 문화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 서해는 우리 전통 문화 예술로서 복잡 다름한 현대인에게는 아주 그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는 정말로 멋진 이건 예수님입니다. 저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